가는 스위스 크리스탈 동굴을 모티브로 외관에 거울을 활용했으며 거울에 스위스 국기가 비치는 게 특징이에요. 스위스의 산을 여행하는 느낌으로 안개 속을 하이킹해 보세요. 이곳은 재활용 콘크리트로 만든 우물을 이용해 스위스의 교육, 연구, 혁신, 비즈니스를 표현하고 있어요.